오늘 만들면서 느낀 건데 얘네들이 게임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예술 논쟁급 주제에 해답을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용서받지 못할 색 세... 아... 용서받지 못할 자야스입니다 저는 이 녀석이 처음 게임에 나올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바람을 다루는 방랑무사 컨셉의 캐릭터? 오늘날까지 와서도 많이 사랑받는 흥행공식 같은 훌륭한 컨셉이죠 저도 뭐이 캐릭터를 봤을 땐 매우 호감이었어요 친구가 이캐릭터의 죽혈을 삼기 전까지 말이죠 아... 어쩌다 이런 트롤의 대명사가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그래도 캐릭터가 멋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점은 야소의 형인 요네가 나오면서 서사까지 완성되어 더 멋있는 캐릭터가 되었죠 비록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지만 오늘은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작품은 저번에 만든 요네와 비슷하게 동일한 배경과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요네를 만든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신다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죠? 먼저 바닥을 파내서 회로를 먼저 조립하는데요. 오늘은 야소가 안광이 있거나 칼 끝이 빛나다던가 하는 그런 복잡한 빛 처리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바닥 내부의 라인형 LED를 눌러서 바닥이 은은하게 빛나도록 해주면 조명 작업은 끝입니다. 하지만 회로도 바닥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거슬리잖아요? 저번에 요네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올 때 희미하게 회로가 약간 보여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기서 간단한 공 을 하나 더할 겁니다. 먼저 회로를 저연 테이프로 뒤덮은 다음에 제가 평소에 돌 바닥을 표현할 때 많이 쓰던 모델링 페이스트를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적절히 난반사도 일어나고 회로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빛나는 바닥판을 위해 반투명한 아크릴 판을 잘라서 뼈대가 단단히 고정될 수 있는 구멍만 내주면 바닥판 밑 작업은 끝입니다. 전에도 똑같은 걸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판 하나 빛나게 하는 건 정말 번거로운 작업이군요. 하지만 이렇게 마주본 느낌으로 완성했을 때를 생각하면 어떤 유혹도 생각나게 만들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야소의 모델링이 들어가야겠죠. 야소는 호리호리한 요네랑 다르게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관리도 많이 했는지 좀더 근육량이 요네에 비해 튼실하고 전체적으로 근육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이이유 요네가 야스오랑 검술 대결할 때 이긴 거겠죠 몸매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근육 위로 피부를 바르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종아리만 타이즈 느낌으로 바르고 상체 전체는 천조가리 하나로 가리고 있으니까 복근부터 등근육까지 다잘 보이도록 굴곡을 잘 살려줍니다 특히 복근은 의외로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복근이라도 꼭 챙겨주세요 이제 세미한 묘사의 첫 단계로 바지부터 만들 건데요. 야소의 바지는 다들 알다시피 사무라이라면 입고 있는 헐렁한 느낌의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헐렁한 느낌을 내려고 얇게 편클레이를 그대로 체형에 붙여가면서 리얼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을 쓰면 바지 주름이 매우 조잡해져서 정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바지를 만들 때는 근육처럼 붙여주면서 형태를 잡는 게더 깔끔하고 만들기도 편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야소의 얼굴이죠. 얼굴은 저도 솔직히 잘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을 잘 생각하면서 만들면 비슷하게 나올 거란 기대로 눈, 코, 입, 귀를 차근차근 만들어줍니다. 제가 맨 괴물류만 만들어서 그런지 이쪽으는 정말 취약해요 나중에 날 잡아서 연습하든가 해야겠어요 여튼 얼굴의 형태가 슬슬 잡혀가면 요네와 싸울 때 생긴 콧등의 상처와 눈동자와 눈썹 같은 얼굴의 세부묘사를 해줍니다. 근데 얼굴묘사가 다된 것치고는 밀라인형마냥 밋밋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더 생기 넘치는 피부톤을 위해서 화장도 해줍니다. 이런 화장을 할 때의 팁은 아무렇게나 찍어 발라선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화장할 때는 얼굴에갸름만 각을 살리거나 콧대나 이마 라인을 잘 살린 등 신체의 굴곡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칭찬할 때 이목구비가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고 표현하는 걸 생각하면 화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알수 있겠죠? 자 이제 수염까지 치라고. 사정이 다 끝났는데 어... 정상수형? 일단 어딘가 닮은 머리는 잠깐 지워두고 그동안 옷이나 악세사리를 채워보도록 하죠 먼저 바지는 복대 같은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여기를 둘둘 감싸를 허리띠를 만들건데요 인조가죽 세 줄을 이렇게 따아서 허리띠를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 허리띠가 겁나 길어요 허리가 4바퀴 정도 감쌀 정도로 엄청 길게 따야 돼요 이렇게 길게 따은 허리띠는 끝에 리본처럼 묶어 처리를 하고 허리에 여러 바퀴 감아 허리띠를 만들어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까먹고 바지에 무늬가 있었는데 안그렸군요 이렇게 허리띠를 만든 다음에 무늬를 그려 넣으면 뒤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야스오를 만들 땐꼭 무늬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럼 슬슬 상체에도 뭔가 신경 써야겠죠 인조가죽을 잘라서 가죽끈을 만든 다음에 어깨서부터 옆구리를 가로질러 가옷 고정용 끈을 붙여줍니다 원래는 저기 끈에 붙어있는 링은 보통 악세사리 공예용 링을 쓰지만 제가 이사오면서 챙기는 걸 깜빡해서 그냥 사무용 클립 잘라다가 만들었습니다 상체 유일하게 들어가는 옷이 판초를 만들 차례입니다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천같이 만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몸체 위에 얹어줍니다 왼쪽 어깨는 이따가 갑옷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초가 오른쪽으로 비중이 쏠리도록 만들어주고 이어서 파도같은 느낌이 연상되는 무늬도 그려줍니다 다음은 얼굴만큼 중요한 작업인 헤어스타일링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이 붙임머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마침내 모발에대찾은정상수를 수리... 이것만 있으면 작품의 분위기를 좀더 리얼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임머리를 잘라다가 뒷머리부터 차근차근 붙여서 야스오 특유의 빗자루 같은 뒷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여기 뒷머리는 엄청 풍성해서 이 볼륨감을 표현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손머리를잘 채우면서 이런 볼륨감을 잘 형성한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뒷머리만 하고 끝낸다면 그냥 변발머리 사무라이로 끝나겠죠. 머리카락 조각들을 두피에 잘 붙여가면서 차근차근 모발을 이식해 나가면 되는데 이때 머리카락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순간접착제 젤 타입을 사용하면 손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수월하게 모발 이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수치 채워지면 뒷머리는 머리끈으로 묶어 정리하고 앞머리나 나머지 머리카락들은 젤 타입 접착제를 헤어왁스처럼 발라가며 헤어스타일을 잡아주면 머리카락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간접착제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 부분은 꼭 페인트를 발라서 없애주세요 물론 새치 같은 느낌을 원한다면 놔둬도 되고요 그럼 전체적인 틀은 다 갖춰졌으니까 발부터 올라가면서 세밀한 것들을 챙겨보도록 하죠 우선 발가락에다 뒤꿈치를 붙여서 발은 빠르게 묘사해주고 정광이와 무릎을 감싸는 보호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크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없어서 해강 과정만 보여주고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판초의 연장선으로 목을 한번 감싸주고 왼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감쌀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기 어깨 갑옷은 야쏘가 어떤 스킨을 끼든 항상 똑같은 형태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야쏘를 대표하는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세한 갑옷의 문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갑옷을 묘사해 나갑니다. 어깨가 적당히 채워지면 손의 제스처도역동작에게 잡아주고 바로 이어서 팔뚝 위로 갑옷을 만들어주면 왼쪽 어깨는 끝입니다. 외형작업이 거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이 칼로 끝낼건데요. 칼은 맨 처음에 날부치와 손잡이만 만들어주고 이게 마른 동안 잠깐 똑같은 사이즈로 칼집도 만들어줍니다. 이 기본틀을 기준으로 바람같은 문양들을 넣어가며 빠르게 칼집을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잠깐 말려놓은 칼도 어느정도 형태를 잡았으니 나머지 칼손잡이부터 장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보드같은 경우도 칼집과 마찬가지로 바람같은 문양이 가득한데요. 그래서인지 전형적인 일본도 디자인보다 개인적으로는 사브르같은 사형식 검의 형태를 참고한 느낌이 드네요. 여튼 보드에 이어 일본도 손잡이 특유의 치카이토와 바람문양의 뒷장식으로 마무리하고 칼을 쥐어질려 오른손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왼팔이랑 차이가 많이 없어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칼을 가져와 손에 붙여주고 자연스럽게 칼을 쥘수 있도록 손가락을 만들어주면 외형 작업은 전부 끝입니다.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칼집도 붙여야죠. 여기에 조금 심심하니까 맨날 들고 다니 는 술통도 달아줍시다. 자, 이제 외형은 더 만질 게 없습니다. 그 뜻은 이제 자질구레한 작업만 남았단 얘기죠. 우선 금속으로 된 부분들은 전부 엔나멜 페인트로 도색해줍니다. 사실 이 작업은 중간중간에 써도 됐지만 그래도 한 번에 다처리하는게 쾌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미뤄뒀다가 한 번에 부랴부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런 스릴 벤트들 같으니 칼날이 아닌 부분은 살짝 어둡게 도색 칼날이 도드라지게 투톤으로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배경작업입니다 오늘 만든 야스오도 저번에 요네와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클레이로 먼저 웅덩이 같은 벽을 만들어주고 바닥은 겔미디엄을 빠른붓슬로 터치해 파도결같은 바닥을 먼저 만들어줍니다그다 마른 다음엔 파랗게 칠해 불빛이 켰을 때 바닥이 푸른빛으로 빛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제일 고된 작업인 레진 작업입니다 요번 작품은 물보라가 촤 하고 흩뿌려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레진 용액을 비닐 위에 뿌려 대강 물보라 같은 느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레진은 결국 굳기 전에는 액체라 점점 퍼진다는 걸 말이죠 한 12시간쯤 지나서 확인했을 땐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났지만뭐 상관없어요 이것대로 그냥 잘라서 쓰면 되거든요. 물론 잘라서 쓸때 물보라 같은 형태로 도려내서 물보라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게 아직 완전 경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상태를 이용해 물보라의 형태를 잡아줄 것입니다. 이걸 일단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유비레진을 사용해 접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온갖 지형지물들을 가져와서 물보라를 공중에 고정해 완전 경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보라의 경화가 다 끝나면 바닥에도 레진을 한번 깔아서 촉촉한 물판을 만들어 주고 이건 완전 투명한 건축용 실리콘입니다. 이걸 알코올에 희석해서 바닥과 물보라의 경계면부터 발라 바닥부터 튀오 흐르는 물 보라의 세부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제대로 물올랐네요 이렇게 물 느낌이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까 바닥판을 만든 방법과 똑같이 개미디엄을 바닥에 파도결을 내며 발라주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한 자 야스 완성입니다 특형제야스와 요네가 완성되었습니다. 간만에 만드는 대결 구도의 작품이기도 하고 하나의 세트같은 느낌으로 제작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같은 경우는 한 배경을 같이 쓰는게 아닌 따로 분리돼 자유로운 구도가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대결 구도의 작품을 만든다면 이런식으로 만드는게 보관하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지고 알찬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